여기는 제 의지대로 할 수가 없네요 자동 운행입니다 요 또또가 <웃음> 빠르게도 안 탔는데. <웃음> 어, 빠르게도 안 달렸는데 그러네. 뭐잖아이리어 가냐 이제? 좀 다시 빠르하? 응와 <웃음> 이쁘다 엠젠 얻어야? 네. 어어야 되겠다 네. 우리 사진을 찾고 있는데 없네 안보여 네. 카메라 자. À, chúng ta chúng ta khám sao. Ờ em đẹp mà. <cười> cái này, cái này anh lấy không có t h i y u đ ô n g sắt thôi. Ok ok, tắm môi à. Tắm môi Ok ok. Không có tiền. h ả em có tiền. <cười> Để, đây, đây. Trời ơi. 80. Không có 0 không? không có trong đó mà. Không, không có. đây em có em có em có gặp b ạ g ố em xin lỗi vậy. nha <cười> không sao mà em xin chào đại n em c ó t i a nhiều mà em có Thì chút xíu rồi. mà không phải t h okay, ăn cảm ơn a n cảm ơn a h đây mình có n em xin lỗi trời <cười> ủa đứa thiếu <cười> <Em cảm ơn cười> xin lỗi nha i em không biết <웃음> 비가 많이 오네요, 지금. 엠틱, 뭐야? 형, 이거. <웃음> 이부 터지러. 응? 어? 저희는 일단 다른 곳을 왔는데요. 하, 춥지? <웃음> 네. 추워요? <웃음> 오, 어떻게 불쌍해.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어, 아, 어떡하냐. 벌벌벌 떨고 있어. 어, <웃음> 대차 해마. 야, 야. 여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일정을 다 소화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자! 가자! 뭐야? 아이고, 기가 오지나 오네 네, 저희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잠깐 식사하러 들렀습니다 와, 근데 여기 경치 뭐야? 너무 이쁜 거아니야너 말고 경치, 어더이! 네 컴파이엠! 컴파이 <웃음> 어더 마! 알았어요, 엠 해우마. 엠 데, 너도 이댑 나도 이 데. 아, 근데 냄새가. 어, 아, 비린내가 좀 심해요. 또 먹으라고? 아, 근데 생선은 맛있어요. 아, 이게 맛있어요. 아, 이게 맛있어요? 네 아, 알았어요. 이거랑 같이 먹어야지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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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형님들하고 다 같이 계십니다 농담이에요 카메라로 담지는 못했지만 저희는 안전하게 도착했고요 해서 <웃음> <웃음> 일단 호텔 안으로 들어가서 방배정을 좀 먼저 받을게요 가자 좀 많이 했어요 네 어느새 날이 좀 저물었고요 이곳이 달라세의 풍경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안개만 껴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내다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아, 여기서 오른쪽은 형님들과 여기 뷔제방 그리고 우리 사 방이 여기 있습니다. 음, 한 층을 전체로 저희가 있는 를로 해서 이렇게 막 오게 됐고요. 자, 이제 하를 만나러 가볼까요? 문이 열려 있네요. 하야, 밥 먹으러 가자. 신호에? 감사합 감사합니다. 감사합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사 그거 미법한 게. 꺼내 네, 끝 rồi. 아, 죄로. 아, 근데, 와, 할면 좋다. M 어디, 척시유, 어디 뭐죠? 이거 어디선가 본장면인데개 귀엽게 앉아있지? 영화 포스터인가? 음. 걱정해, 걱정해요. 괜찮아. 아, 이어이 사먹어. 사먹어. 이 이거 이거 사 이거 사 이거 사먹어. 이거 사먹어. 이거 사 이거 사먹어. 이 이제 배고플 때가 됐습니다. 저희가 4시간이 지났거든요. 누가 네. 맞된 어. 거? 어. 정말. 저는 좀 가볍게 생각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날씨가 좀 추워요. 아까 비 맞아서 그런가? 추운 거는 모르겠다. 나왔는데. 우리 형은 이보다 더 추운데 있다 오셨는데. 그래도 남자니까 벗어야지. 아, 오늘 하가 좀 많이 귀엽게 하고 왔어요. <웃음> 화로에다가 저희는 BBQ를 먹습니다형 우리 저 양고기랑 돼지고기인가? 이나는어 야, 다이 아, 아, 내놔 술래 나, 술. <웃음> 감사합니다 이게 베트남 술이에요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 오빠, 오빠, 오빠, 오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빠, 오오 그때 말씀죠 우리 하 돌려먹는. 야, 술을 야, 돌려먹는. 너른날 만나봐. 일단. 다깔는양궁이 놀이 날. 요 엠싸요. 음. 그래 그래 그래 그래. 하, 아니요, 니오니 하나밖에 몰라 없어? 네, 잘먹겠습니다 네네. <웃음> 네. <웃음> 이거 먹는 거 아니야. 이거 먹는 거. 이거 데코레이션. 어우, <웃음> 버리, 버리. 이건 데코레이션. 버리버리 이건 개본. 개, <웃음> 개, 개. 먹어. <웃음> <먹, 어디? 개. 웃음> 야채 아 야채. 아 야채 이러줘 야채 이러줘야채이 야채 야 이거 이거? 다른 네나게나게나 그래? 그래? 그래? 그래? 고마운 거예 <웃음> 고기 안하고 이거 좋아해서. <웃음> 고마운 거예 <웃음> 싸게 먹혀. <웃음> <웃음> 얼마 고마운데. 먹지도 못하겠다. 나이, 어, <웃음> 나이 먹어. 채도 잘 거. 잘라내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. 한한테 비밀. 어? 하 비컴? 안 아빠 나이. 지금 놀야 t h ấ 네. 뭐야 야, 소고기 먹고 있는데 미안하게 어, 아, 미워 아, 이슬람 너무 많아 첫 번째 비비국 원 집이 이십이야 와 이거 홍팡도 물고 나왔는데 맛있컴안 쌤쌤 안 오다, 쌤, 쌤, 쌤, 띠 띠, 띠, 띠, 띠, 디. 아니요, 아니요, 아니요, 아 나도, 네, 진짜. 야, 너, 일에일 내일 내일. 일요일, 일일 일요일, 일요일, 일일일일일요일 일요일, 일요일 와. 아 컴컴 엠틱 사시미마 안 컴틱 사시미 안하마좀더 잼샘 잘먹와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 엠로엠우마엠이 응. 그러면 지금 호텔로 갔다가 이따가 야시장을 한번 들려볼까 합니다. 엠봉우. 엠봉우. 엠봉우. 럼봉우엠네우엠